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중년 청패션 코디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청바지를 잘 입는 법을 요청하신 천은숙님과 진을 입으면서 좀더 나이답게 드레시한 느낌으로 연출하고 싶다는 조한순님과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데 편하고 멋지게 입을 수 있는 청패션을 요청하신 김지혜님의 요청으로 제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은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즐겨 입는 옷이며 오랜 세월일로도 인기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 데님은요 19세기의 그 미국 서부에 금을 캐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요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천막천 소재로 팬츠를 만들기 시작하여 광부나 노동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이 청은요 실용적이고 젊어 보이며 또한 에너지를 주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도 하는데요 데님은 계속되는 트렌드 중에 하나이며 작년과 차이가 있다면 릴렉스 데님 즉 와이드 핏의 진이 이번 연도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청을 이용한 다양한 패션 스타일을 6가지로 제가 분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청자켓입니다. 첫 번째는 청자켓을 이용한 코디입니다. 청은 계속되는 트렌드이며 과거를 추억하는 고객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고객들의 구매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또한 이 청은요 때와 장소, 목적에 맞게 조합하면요 세련된 패션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 보시면요 화이트로 상하로 코디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상하 블랙 세 번째는 카키 스웨터와 진 팬츠와의 코디 네 번째는 화이트 티셔츠에 블랙 플리츠 스커트와의 코디입니다 두 번째는 청 자켓과 드레스와의 코디 방법입니다 청 자켓과 드레스입니다 단색의 맥시 드레스나 무릎 위 기장의 드레스와의 코디입니다 사진처럼 다양한 드레스와 코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린트 드레스와 청 자켓과의 코디입니다. 원피스에 청을 걸치므로 발랄하고 세련된 코디로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세 번째는 드레스 겸 바로 롱 자켓으로 저희가 코디를 해보는 건데요. 그것도 한번 사진으로 보시면요. 드레스 겸롱 자켓입니다. 오픈드레스는 다양한 착장이 가능한데요. 드레스로 착용도 가능하고요. 롱 자켓용으로도 코디가 가능합니다. 두번째는 오픈드레스의 브라운 벨트와 스웨이드 브라운 앵글 부츠와의 코디고요. 세번째, 네번째, 다섯번째는 롱 자켓으로 코디한 모습입니다.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이 특히 오른쪽 금발의 중년분이 화이트 셔츠와 롱 자켓을 코디한 모습이 매력적이고 우아해 보입니다. 네, 베스트입니다. 베스트와의 코디입니다. 요즘 다양한 베스트가 보여주고 있는데요. 네개의 사진들을 보세요.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는요. 프린트 원피스와의 코디고요네 번째는 블랙 단색의 다이마루 원단으로 만들어진 원피스와의 코디입니다. 네그 다음에는 스커트인데요 스커트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코디하는지도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A라인 미디 기장의 진 스커트 다섯 번째는 폭이 좁은 버뮤다 팬츠와의 코디입니다 이 폭이 좁은 버뮤다 팬츠는 좀 부담스러운 스타일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팬츠입니다 이 팬츠도 어떻게 팬츠를 또한 자켓이랑도 어떻게 코디해서 입을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여러분들한테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팬츠와의 코디입니다. 이 다섯 개의 사진을 좀 보세요. 이 청의 블레이저로 코디함으로 세련되고 우아하고 지적인 연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참고해서 적용해서 입으시기 바랍니다. 이 청의 핏은요 아주 다양한데요. 스트레이트 핏, 릴렉스 스트레이트 핏, 스키니, 보이프렌드, 부츠컷, 그리고 와이드 핏이 있습니다. 이 다섯 개 사진을 보시면요. 이첫 번째, 두 번째 핏은요. 부츠컷 핏으로 마른 체어, 키가 작은 체어, 통통하신 분한테도 잘 어울립니다. 세 번째는요. 약간의 와이드 핏 팬츠고요. 네 번째는 스트레이트 핏. 다섯 번째는 롤럽된 릴렉스 스트레이트 핏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입으시면 되겠습니다. 계속되는 다양한 팬츠와의 코디입니다. 첫 번째는 80세가 넘은 린다 할머니의 진과 파스텔 코디고요. 두 번째, 세 번째는 트렌드 중에 하나인 와이드빛 팬츠와의 코디고요. 네 번째는 부츠컷, 세 번째, 다섯 번째는 이 데님은 블랙 하이넥 니트와의 코디도 아주 멋스럽게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네,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? 이거를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청자켓 청 시리즈의 그 스타일도요 아름답게 우아하게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